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전화 상담을 하고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카드락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카드락 하는 얘기들은 동네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는 어느정도 조금 수준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였고 대구 마찬가지 건자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거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뭐 맞추면 뭐 상품 주는 거 이런 거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규제 완화가 되고 보금자리 특례론이 발표되면서 일부 아파트 가격이 움직일 것이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에 발맞춰서 또 아파트 구입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 세력들 그에 발맞춰서 장난칠 수 있을 것이다. 했는 얘기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또 묻고 또 묻고 끝도 없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하고 얘기를 별로 안하고 싶습니다 전화 한통안 그냥 얘기해서 묻고 싶은 사람들을 물어보고 자기 마음에 들면 전화 한번 해보고 자기 마음이 충족되었으면 또 그걸로 뭐 한두 달 가요 그러고 는또 시간이 지나면 또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아이고 잘 지내십니까 하고 또 전화합니다 기가 찹니다 자, 보세요. 전 일주일 대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대구가 지금 9천만원, 8천만원, 8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또 가격이 뛰었어요. 전국적으로 미분양 1위에 공급되는 아파트 마찬가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 49만 3천 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있는데 일주일 상간에 9천만원, 8천만원씩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하지만 고 실제 134만의 아파트가 있는 서울 아파트가 대구하고 갖다 댔을 때 전주 대비 1000만원 오르고 500만원 오르고 마이너스 1500, 마이너스 2000입니다. 서울이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했지만 은 실제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은 대구보다 더 하락하거나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전월 대비는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 경기, 인천, 서울 마찬가지 상승했다가 다시 조용한 분위기죠. 경기도 마찬가지, 전주 대비 가격이 일부 상승을 했고 1억 2천씩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 밑으로는 4천, 4천 5 0 4천 5백, 3천 9 0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의 아파트 세대수는 256만 4천 세대, 어마어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대비 올랐는 것은 실제 일주일에 1억 2천이나 9천 5백 그 이후로는 천보다4 5천 3천씩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마찬가지 58만 5천 세대에 실제 가격이 올랐는 것은 1 2위가 6천 5백 3천 그리고 2천 1천 4백 1 2 0 0 1 2 0 0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요 인천도 가격이 다시 꿈틀꿈틀 거리고 서울 마찬가지 경기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부산의 세대수 아파트는 62만 4천 세대에 1, 2가 9천만 원 오르고 그 밑으로 2천, 2천, 천0백 칠백만 원 오르는 게 다입니다. 실제 일시적으로 꿈틀거리다가 끝났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구를 다시 보게 되면은 아파트 세대수가 49만 3천 세대에 1, 2, 3, 2, 4, 5, 6이 할것 없이 9천, 8천, 8천, 7천, 7천 이렇게 계속 올랐습니다. 이게 대구의 정상적인 거래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묻는 분이 있고 저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대화가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똑똑하면 저한테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을 내리면 될 건데 그리고 이런 내용들의 영상을 다 올려 들었음에서도 불가하면서 다시 물어봐요 영상을 봤냐니까 봤답니다 그런데 뭘 물어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통 답답해서 다시 한번 영상 올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너미 카드라 아무개가 카더라 아들내미가 카더라 서울 가기 오른다 카더라 경기도 인천이 오른다 카더라 그러면 그쪽에 가서 투자를 하세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